네, 다음으로는 턱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측면에서 각만 없어지고 정면에서 갸름해지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주 흔하게 하는 사각턱 수술, 턱 축소술이 턱의 아래턱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옆면에서 볼때 선은 변하는데 정면에서 볼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. 심지어는 뭐. 흔히 말하는 개 턱이라고 말할 정도로 각을 많이 잘라도 앞에서 볼때 별로 좁아지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의 바깥쪽에 있는 뼈, 그걸 피질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피질골을 적당히 절제해 주면 정면에서부터 좁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의 턱선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입착하게 생긴 경우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로 잘못 자르고 울퉁불퉁하게 잘라서 생긴 울퉁불퉁함이 생긴 경우라면 재수술로 얼마든지 매끈하게 다시 잘 잘라서 평평하게 보이게 일자로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엔 어떤 것도 포함될 수 있냐면 피부탄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많이 자른 경우에는 살이 그 자른 뼈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군데군데 다 안달라붙어서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잘 발생합니다 이런 거에는 오히려 어, 리프팅 같은 방법들로 이런 울퉁불퉁함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수술 후 안면비대칭이 생긴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, 광대와 마찬가지로 턱도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양쪽을 똑같이 자르기가 쉬우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는 수술 전부터 비대칭 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다른 양을 잘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수술 을 오히려 비대칭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게 잘라진 부분을 다시 잘 다듬어서 어느 정도 대칭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술에 해도 많이 갸름해지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이 턱선의 중간 부분에 체부를 적절하게 잘 줄이는 걸로 해결하고 어, 이도저도 아니고 전부 다 어, 양부조직, 살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은지방흡입이나 뭐 리프팅 같은 걸로 더 갸름하게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의 턱이 길어진 경우인데요 얼굴이라는 게 항상 서로서로 서로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줄면 반대쪽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전에 어, 턱의 폭과 턱 끝의 길이의 폭 길이가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서 이루어졌던 경우에 턱의 폭만 줄면 상대적으로 턱 끝의 길이가 길어보이는 건 사실 일정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인데요. 이게 만약에 보기 싫을 정도로 길어보인다고 치면 턱 끝을 추가적으로 더 줄이는 수술로 비례를 더 맞춰서,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.